그런데 나는 우리 이사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아, 내가 좀 쇼킹해요, 지 계속. 왜냐면은, 아, 그래, 왜냐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라 아침 새벽 예배에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은, 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쌓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가 된다. 음. <웃음> 그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입 주먹을 은굶어 근데 그냥. 이게 왜냐하면 본인목적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늘어놓은 거 잔소리꾼 되는데 음...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 잘하는 사람이 강사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나는 지금 이해가 안되게 왜냐면 이분이 사실 지금 총각이시잖아요. 네네. 아, 총각이요총각이 네, 총각이 총각. 총각이 아파트가 네. 있는 아, 아, 아, 아, 아, 네. 총각이에요 아, 아니, 왜냐하면 보통 제 경험에서는 결혼해서 네. 애도 좀 낳고 그래야지 네. 상대방 입장이 보이고 음. 근데, 근데 어떻게 사실 이어 젊은 나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영업인들이 그그앱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해줘야 되잖아요. 네. 고객이 해줘야 되잖아요. 네. 고객 마음을 읽고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아까 s n s 보면 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 항상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하실 때뭐 항상 고객 입장을 계속 하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건 누가 가르쳐줘요? 이거는 부딪혀야 아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조직 사업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부딪히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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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때는 당연히 하고 어디 남들이 다 놀고 있는 행사장을 갔거나 음. 길거리에서나 음. 그 상황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항상 메모를 하는데 음. 그 메모가 습관이 된 어떤 이유가 있다던가 음. 아니면 그 메모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음. 너무 궁금해요 무슨 메모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고객들과의 사소한 약속 같은 거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 예, 예. 이제 메모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다이어리로 메모했었는데 지금 이제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한테 보내는 카카오톡에 24시간 내내 그냥 생각는게 있으면 항상 메모를 해두고 아, 내가 나한테 보내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항상 일일 마감을 혼자 하는 거죠. 이제 음, 어떤 그걸 메모했었지하고 아쭉 적어서 한글 파일에 제가 거의 분량이 한1 5 페이지 될 거예요. 해야 될 일들과 뭐 그때그때 그때 아이디어 생각난 것들 쭉 정리한 것들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저희 이제 직원분들과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매일매일 이제 해야 될 일을 수행을 하는 거죠. 나도, 어, 똑같은, 아, 나도, 나도, 나도 그러고 있구나. 저도 그래아이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네, 네, 나도 듣는 네, 같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뭐 아, 성공한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대단한 게 있던 게아니더라고 뭔가 그 사소한 거를 챙기느냐 놓치느냐 그 차이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소한 네. 거를 챙겨서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게 과연 가장 성공에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어, 생각해요. 카카오톡 뭐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PC버전하고 다 쓰고 계시죠. 그러면 네네. 좋은 게 핸드폰에 했던 게 PC하고 연동이 맞아요. 되기 때문에 정리가 편하죠. 어, 조금 더 다른, 전 이제 네이버 메모장을 어... 씁니다. 네이버 메모장을 쓰는 게 카카오톡은 이 번갈아가 네. 다른 PC에서 하게 되면 막 로그인하기 음. 힘든데 네이버는 네이버만 로그인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저는 네이버 메모장 음. 꾹 눌러갖고 고기 던져가지고 많이 쓰는데 음.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의 메모장이 있을 거예요. 뭐에버노트도 음. 있고 그렇죠. 카카오톡도 있고 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박사님에 대해서 좀 언급해드리면. 그, 우리, 그, 전 사실, 죄송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해고못 아, 봤는데, 네네. 그 영업스쿨에서 이제 동영상 몇개올라가있어요 45개. 네, 45개. 저는 네, 3년 네. 동안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한 이제 190개인데, 아... 김효 박사님 2,800개죠. 아... 네. 이분은 매일 요 아, 무슨, 요 저를 방송으로요. 너 방송 그렇다고서 막 남의 거 편집해 고은 이거 또 없고 무슨 뭐 그냥 그냥 를을 방송으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해야 을는데 내가 박선이 거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인간이 가르나 겁나 이게. 뭐한걸 방송하는 게 아니라 밑에 빽세 모습, 선수도 없어. 어. 비 공개가 어. 3천개비 공개가 아. <웃음> 완전 자산이네요. 본인만의 플랫폼 완전.